야, 근데 진짜 물자부터 진짜 좀 잘해보면 안 되냐 이번에? 응, 음. 좋아. 이번에 서 깨보자. 그럼 음. 가위바위에서 보딱한 명만 해보기? 이거 나는 근데 진짜 물자를 위해서라면 난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양보할 수도 있어. 어, 좋아. 왜냐면 케빈님은 요걸 물자를 제대로 못 모아가지고 욕 먹는 게 두렵기 때문이지. 그건 또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객관적으로 피지컬은 약한 거 인정하시죠? 당연하죠. <웃음> 너 저번에 딸 버리고 그냥 들어갔어. 딸 버리고. 너딸 버려? <웃음> 아니 근데 역할부터 정하자 그러는데 지난번에 빗소리가 문도 했거든요 딸내미. 네 맞아요. 문도! <웃음> 가고 싶은 대로 <데로> 간다. <웃음> <개리워>. <웃음> 제가 아빠 했었고 연비가 엄마 했었고 맞죠? 근데 사실 그게 맞긴 해요. 구도가. 구도가 맞긴 한데 뭐 바꾸길 바라시나? 바꿔서 보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항상 같은 역할이면 그러면은 저 엄마 빗솔 소 아빠 <웃음> 어 그래? 그 다음에 또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빗소리가 아빠래 2D 딸? 얘 <웃음> <이> 아들? <웃음> 나부터 그냥 해볼게? 그래 그래 그래. 이거 해보고 그냥 잘되면 바로 가는 거지 뭐 잘되면 어. 와 이건 미쳤다 싶으면 바로 가는 음, 거지 야 이거는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지금 정리할 시간이 없죠? 아 벌써 뭐야 벌써 5초 떴죠?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저거 하면 저거 작성. 시간 있지 뭐야 아야아 아, 이게 다 붙이 아이 방공거 아니야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 아 가죠. 화장실로 갔네 이래서 미리 이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와, 와 이거 와 이거 와, 시간이 야. 없습니다 시간이 엄마 버려 엄마 버려 야총 버려 총 버려 총두손 필요해 두손 필요해 방독면 버려 방독면 버려 아. 와 이거 야야 야, 이거 음식 하나도 없네 음식 하나도 없어 이거 뭐 물건으로 뭐엿 바꿔 먹을 건가 여자고수가 오나 그러면은 마늘도 안 챙기고 밥도 안 챙기고 물도 안 챙기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게 괜찮게 괜찮게 괜찮게 괜찮게 야 아니 물 물도 아니, 너무 안 좋은데 음식도 그러니까. 없어 이뭐 굶어 죽어야겠네 이거 그냥 아 뭐야 다 굶어 죽겠네 다 굶어 죽겠어 야 이거 얼마 안 남는데 물이 하나밖에 없어 물이 하나 야 물이 하나야 물이 라디오. 어? 어? 아빠 죽는다 아빠 죽는다 아빠 죽는다 아빠 죽었다. 자 <목소리> 이야. 야 이거 근데 어 나쁘지 않어안 흔가? 네. 네. 다주은거 맞아? 어 근데 물 다섯 개 식량 네개 어? 치료 라디오 손전등 손독기 총 체스판 아 지도가 없다 지도가. 어 괜찮네 이 정도면? 아 근데 좀더할수 있었을까? 아 근데 네, 좀. 네 만족해 보자. 아 아빠가. <웃음> 그면 아빠가 해 봐. 아 근데 나한번해 볼래. 그래. 그래? 아빠가 원래 이거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야?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바로. 바로. 어 그렇지. 좋고 예측 판단 좀. 지도아. 지도 좋다. 지도, 지도, 지도 좋다. 지도 지도 지도 지도. 아 총알을 안 주었구나 아까내가어물냈고 다브 부 치고. 다브 부 치고 다브 부 치고.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어 에임 들려 에임 들려 에임 들려 어, 가, 어 저기 살충제도 있었는데 깨비 살충제? 어어어 어. 어, 방독면 좋고 그래 침착하게 물 하나 어떻게 아어 살이, 그래. 그래. 살이 없대 아 아니야 자리가 왜 없어 아아 아, 저 치료가 두, 두, 두, 두 손이었나 보다 어 아, 오케이 어 그리고 지금 아들이랑 엄마만 했나? 어 아들이랑 엄마만 했고 먹을 게 없어 뭐을게 없어 이거, 먹을 게어너 이거 투디한테 감정을 드러내는 거 같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째 딸? 딸? 지금 못본척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안녕! 자, 야.. 어? 아빠도! 아 안녕? <웃음> 아이고.. 어, 이 무슨, 무슨, 잘 무슨.. 잘 해보시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웹이 <웃음> 너무 별로 대고. 어? 좋게 좋고? 물 하나? 오케이! 오 좋아! 오. 빠르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식량 하나? 식량 하나. 하나 있다! 바로 하고.. 오 좋아! 어 여기 방식량도 있어! 어느을 챙기고 챙기고 엄마 있는 쪽에 지금 오 엄마 챙기고 엄마 챙기고 물두개 있고 좋아 화기. 좋아 저기 구급상자도 확인 확인 확인 지도 확인 지도 확인 지도에다가 총총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두 칸이야 음, 음식으로 하자 음식으로 하 아들 두 칸이야 아들 조만다려 괜찮아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이데 그리고 아들 아들 데가고 치료제 아,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어, 그러면... 여기 음식도 많아. 음식 많지만 총알이 없거든 지금. 아니, 총알은 음, 모르겠고 음식, 일단은 음식이 음식이랑 이제 저것도 해야 돼. 다다다다다싹다싹다싹 다. 안돼 없다 시간. 들어가. 하자. 야 이거 어. 처트가 괜찮았는데. <웃음> 이거 어. 처트 되게 괜찮은 누가, 것 같아. 은 그러니까 누가 그 돌리자고. 이걸. 아 이것도 근데 어. 아 식량은 식량은, 식량은, 식량은 많네. 라디오가 없. 엄... 라디오. 지도가 있잖아 이거 어. 지도 찍으면 이로 가거든? 야 근데 그러면 이걸로 할까? 어, 왜냐보자 지도 한 번도 우리가 써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거 있으면은 아. 서바이벌 가이드 막뭐 고장나면 수리. 저번에 수리했던 거 같은데 아. 이거 없어도 수리 아. 못하고 막 그랬어 아. 아 그래 음. 이거 여기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라디오는 밖에 있는 거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이거 해보자. 심심하면은 이거 착하네 체크 게임 아, 하는데 아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차라리 봅시다 방공으로 들어왔다 간발의 차였지? 모두가 함께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음... 통도... 아, 아 이거 들어왔다고 아 이거 우리가 가져온 아이템 음. 이거 뭐지? 이거 저 서바이벌 어. 저게 보너스로 들어온거네 아아 어쩐지 그럼 저거 물음표 해봐 물음표 햇볕를 다시 쬐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이 밑은 도무지 어두컴컴해서 말이지 아 이건 도... 그냥 가야겠다 음. 첫 턴은 그냥 가는거지 뭐 둘째날 아 이거 누구를 내보내야지? 어디로 갈까? 지도에서 고를 수 있거든? 오~~ 이거.. 아.. 잠깐만 큰길 쪽.. 어디.. 여기? 아 근데 여기 약간 고속도로 이 진입로 같아. 아 그러면 음. 그 아래 약간 도심 라디오 어, 여기 찾아야 여기. 되잖아. 그치 어, 우리 어. 라디오가 있어야 되니까 맞지. 참사 네, 저는... 준비하고 아팀이가 참사...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근데 태주도 기꺼이 목숨을 건드려. 아 근데 다들 상태 지금 매우 좋아. 봐봐. 그래! 그래. 다들 약간 파이팅 어. 넘신다니까! 목숨을 걸수 있대 아빠는. 게다가 방독면도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 혹시 모르는 상비약도 있어. 어? 어? 도끼 쓰자 도끼를 쓰자 어 도끼를 쓰자. 어. 어, 도끼를. 도끼를 쓰자 7 0 c 클릭 안 했지 않아? 클릭했어 클릭했어 누구 내보냈어? 내보내진 않았지? 내보내진 않았어 탐사 준비했어 탐사, 아 탐사 준비 아, 아, 아. 이제 골라야 되는구나 우리 식량이 무사히 와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나도 안 뺏겼다 지금 마실 거다 마실 거 냈다 마실 거야 마실 거 마실 거한번더 버텨 아니면은 나 어떡해? 이게 갈증이랑 목마름이 있거든? 아직 목 마름이야. 목 마름이면은 좀 참자. 굴 어. 맛이야. <웃음> <한번> 독하다. <웃음> 독하다. 아 누가 갈까? 테드랑 지, 아빠는 누가 좋은 것 같아요? 아빠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일단 밥을 좀 많이 죽내는. <웃음> 하나도 안 먹었어지? 한톤안 써지? 아 아빠 나잘 참아 볼게. 응. 아 그래? 아 우리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응? 네가 나가려 <웃음> <웃음> 엄마가 알았어. 나가란다. 알았어 준비할게 팀미 이제 성장했다는 걸 보여줘야겠지? 팀미 대신에 체스판을 주고 가. 아니야 아니야 방송을 해야지 <웃음> 팀미야넌 어려서 방송은 좀 괜찮을 거야. 아, 아니야 그래. 아프. 팀미야 그러면 요 여기로 가야 되겠지? 알았어 여기 알았어 어. 여기 딱 뭔가 백화점 느낌이 난다 어? 그렇지? 큰 대로 가자. 어, 큰데 여기 딱. 어, 어, 어, 여기 오케이. 가자 여기 가자. 우리 팀이 백화점 털어 와야 된다. 잘갔다 어. 와. 알았어. 또 명품 가방 가져오지 말고 너. 명품 <웃음> 가방. 아직은 아들이야. 아직은 아들. 이뭐 나중에 뗄 거야? <웃음> 팀이가 황해로 나갔다. 팀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경을 헤매는 거. 와. 오. 어? 아 물. 물안 응, 마셔서. 다들 물안 마셔가지고. 하나씩 아. 줘야지 탈수. 오케이 아. 하나씩 주자. 그러면은 아들 없으니까. 한자식 <웃음> 가자고 우리 좋아! <웃음> 아 역시 아빠 아, 최고! 그래, 그냥, 이, 이게 바로 가자고 어, 뭐야? 이건 뭐야? 거미들은 자기들이 방구구만 아, 장난을... 이거 식량 어. 뺏어가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근데 이거 어. 살충제가 아.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아이템 쓰는 것보다 이거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괜히 뭐 썼다가 그러니까. 뭐 없어지기라도 하면 이게 맞는 곳에 써야 될것 같은데 근데 잘생각해 서바이벌 가이드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거미 상대법 <웃음> 아니 거미한테 뭐 기다려 하면은 안 와? <웃음> 아니 이게 잡는 방법이라든가 아, 어. 무슨 거미인지 나와야지. 그렇지. 그럼 아, 무슨 거미인지도 알수 음. 있으니까 한번 그, 서바이벌 가이드를 이용해 볼까? 방사능 맞은 거미가 나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서바이벌 <웃음> 가이드라는 게 정말 유용하다니까. 그냥 거미도 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웃음> 수프 좋지만데? 아니 수프에 거미가 들어 있는 엄마랑 거. 딸이랑 좀 어떻게 잘좀 잘 얘기해 봐야 되 엄마 아따 밥이나 맙시다, 우리. 너 변식하지 마. 어. 너 이제 알았어. 안 내면 죽는다. 와이봐. 오케이 오케이 그냥 넘어가 알겠어 거미 수프야 이럴 공유정력은. 때는 엄마 말 들어야 돼 좋은 맞아. 단백질이야 음, 엄마 말을 들어야 돼 엄마 말을 들어야 이 좋은 단백질이야 수프 무슨 소리가 났는데 와 진짜 손발로 잡았네 거미를 아 근데 체력 오케이 됐어 아, 이괜찮면뭐목 마르지 않다 목 마르지 않다 <믈들> 배고프지가 다들, 않니 어 다들 오 좋은데 거미 처음 먹었어 내가봤을 때 맛있더라 거미야 이건 뭐야 녹색으로 빼입은 무리가 우리 집 앞에 네. 나타나 부작에서 게 이거 거절하자 이거는 지금 우리 뭐, 우리 뭐 부족한 거 없잖아 네. 우리가 지금 부자야 그니까 우리가 지금 어. 더 부자니까 그래! 맞아요 내쫓아 안돼 어디 건망이지 게다가 뭐 녹색은 이거 방사 오실 수 있어 맞아 아. 야 아직까지 어 이거 팀인가팀이가그래놓고 <웃음> 나갔네 <웃음> 어? 지 <웃음> 어? 하지? 이거 메리 제인만 음식이다 오 아유. 벌써 배고파? 아니야. 근데 한번더 버틸 수 있겠다 배고픔 말고 이제 디지겠다고 할때 그래 그래 나 처음 올게 아빠 엄마 우리 딸뒤지기 직전에는 어... 밥을 먹을 수가 난 없어요 난 걱정마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꾸나? 좋아요 아빠 야, 아들놈의 새끼 뒤지니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야 얘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왜안 오지? 아들이? 죽은 거 아니야? 진실, 진실 게임 어 질문만 하고 있었대 우리는 토마토 수프 말고 다른 걸 먹을 수 있을까? 아 <웃음> 이거 아 보고 밥만 먹던가 하자 그래 한번 봐봐 블루스 그러네 오 목마른 어, 배고픔 목마른 어? 배고픔 어? 한번더 한 참을 수 그렇게 있어 그렇게 참아 참아 참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참. 참 괜찮았어? 맞아 어 뭐야 우리 극한으로 그 가? 어? 이게 뭐야? 방공은 원래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뭔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불이야? <웃음> 어? 야 어떻게 끄냐? 어, 불? 아뭐 아, 없어지나 보다 그러면은, 라디오 안 챙기길 잘했다 아, 아 그러면은 그러네. 우리 서바이벌 가이드에서 아니 근데 약을 챙겨야 있어. 되지 않을까? 일단 아, 챙겨야 되는 거야? 아, 챙겨야 되는 아, 거야. 약을 건지가. 챙기자 약을 챙겨야 거야. 아니지 서바이벌 가이드지 그렇긴 해 근데 맞아. 서바이벌 가이드 미가방금에 쓰고 나갔잖아 아플 있어. 일이 없어 그래 서바이벌 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 아, 티미가 어려워. 약을 구해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 음, 약 구하는 건 내가 어디서 본거 같아 그래, 그래 그리고 백화점에 약국 많아? 없어. 그리고 봐봐! 아픈 사람이 없어! <웃음> 약이 필요할거 맞아! 오케이! 여기 서바이벌 가이드! 진공 상태라고! 밖에 문이 안들어? 그래? 진공 어? 상태면 어? 어? 우리가 숨을 어 없는 거지 <웃음> 무균 <무기운 웃음> 상태! 무균 <무기운 웃음> 어, 상태! 티미야! 어, 응. 어. 뭐 이렇게 많아! 약과! 라디오! 티... 어? 문 열리는 소리나는 거 같은데? 티미다! 약보아 티미 이거 고장돼 틀렸어... 아! 티미. 티미야! 티미야 너 이맛박 어디 찍었니? <웃음> 제방사능 저거 뭐야? 방동면 이마트이 찢어졌잖아. 엄마가 라디오가 꼬라지 <웃음> 라디오가 없어 가지고 요거 들은 에어컨 저거. 어디서 갖고 왔어? 그런데... 에어컨을 보고. 내가 저 옷을 쓰려고. 어디 구급 상자 가져다 놓고 지금. <웃음> 어? 구급 상자 들고 올라다 말았는데. 어, 구급 상자 는 들고 왔다. 어. 게다가 음식 하나 물두개 갖다 놨어. 와. 없나? 야, 물두 개는 좋다. 어. 아무래도 물 부족했는데. 근데 한동면을 그러면은 아니 구급상자 그래 있으면 돼아 맞죠 갔다와서 어, 치료하면 어, 되니까 어, 어, 어. 갔다와서 치료하면 돼 팀이 좀고생했으니까 원래 구급상자 있었잖아 <웃음> 불탔었어 팀이 어. 좀만 더 쉬면 돼 이제 어, 팀이 어. 다 정상이야 에아 어, 깔끔해. 그래. 깔끔해 깔끔해 아깔끔좀더 아, <웃음> 쉬면 어? 어? 맨홀 도끼 써야지 도끼 어, 이번에는 무력으로 가 무력으로 가 그냥? 어 총하고 역시 뭐가 아들이, <웃음> 아, 아들이 강단이 있어요 아 아들이 강단이 있어 이렇게 <웃음> 아들만 예뻐하네 <웃음> <웃음> 아들만 예뻐해. 어뭐 아빠 다쳤어? 어어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진짜로? 저거 처음 본다. 어이 무슨 날벼락이지? <웃음> 사나우리가. 우리 남이 악어였대. 와 진. 아 이거 근데. 떠야 돼. <웃음> <해야지. 웃음> 가장이 집을 지켜야지. 아니 근데 우리 딸내미 방사능 중독돼서 올 텐데. 아니야 10.. 일일이 지나잖아. 아니 어, 우리 딸내미 사나우리 쓰고. <웃음> 들고 올 거야. 거야. 아 들고 올 거야? 어, 어. 지가 지살림 해야지. 그렇지 아, 그렇지. 문도돼서 올 텐데. <웃음> 저 정도는 그 괜찮. 아 아 알았어. 아빠가 있어야 이 집을 지킬 수 있어. 중매 가부장적이다. <웃음> 가부장이 끝을 보여주고 있어. 어! 들어왔다. 문여는 소리 아닌가 이거? 어! 어! 들어왔다! 병안 걸린 거 아니야? 병안 걸렸어! 우와! 어. 딸내미! 우리 딸! 딸 들어와! 손정등! 자물쇠 구여서 우리 딸! 자물쇠는 뭐지? 우와! 물 물두개! 와. 자물쇠. 자물쇠! 자물쇠! 카드! 카드! 야 손정등 야, 대박이다 손등. 얘! 와. 야 우리 딸 큰일 했네! 어? 제가요? <웃음> 저요? 제가요? 저저 커피 왔다 왔는데 여기. <웃음> 카페에서 이런 거 구했어? 와 우리 딸물두 개, 자물쇠뭐 카드. 혼자 어, 싱가폴로 갔다 왔니? <웃음> 야 대박이다. 야, 야 탁골, 진짜 탁골 공원에서 얼마나 빙치온 거야? 도대체 제가요? <웃음> <진짜요? 웃음> 아 진짜 잘해 왔다. 어. 들켜버렸구만. 오, 괜찮고. 배고픔. 배고픈 자나. 잠깐 무시해도 돼. 잠깐만요. 왜 콘스포너 줄어들었어? 근데? 우리가 집에서 집에 탄들. 지가, 지가 쥐가 먹었어. 지가 먹었어. 지가 먹다 어, 진짜 지가 먹었어. 아 그럼 우리 우리 딸 하나 먹을까 일단 딸. 아, 그래. 우리 딸 고생했으니까 그래, 하나 먹이자. 그래 그래. 음. 그래, 그래. 그런 걸로. 하자. 다음 날은 준비하고. 애비가 나가면 양심있구만 <웃음> 오늘은 아빠가 나가는데 도끼 가지고 나가.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어 아빠. 아니 어허. 그냥 자기야. 그냥 가. 어 알았어 냄비도 그냥 맨몸으로 갔는데 그러면은 총은 아빠가 가지고 갈게. 안돼지. 지도 바꿔. 지도 지금 위치 바꿔. 여기 말고 딴데?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것만 정하자. 우리 라디오가 필요하잖아. 그럼 어. 공장 같은 데 가면 라디오가 필요하잖아. 아 아니야. 그럼 어. 저쪽, 저쪽 위? 딱 봐도 여기 위? 공장 그래, 아 어. 어, 거기 어, 그래. 공장 지대아 어, 네. 어, 여기 공장 거긴 주거지가 ]지잖아. 아니야. 어. 어. 그러면은 맨손으로 가! 어. 카드만 가져갈게. 아 카드를 왜 가져가? 아니, 뭔... 카드! 카드 놀이 해야 돼, 우리! 맞아, 이! 나김 사장 만날 수도 있잖아! 아니, 특혜야 뭐야! 김 그냥, 사장 아. 만나고 박 부장 만나고 할 수도 아, 그냥 있잖아! 그냥 가라고! 아, 아들, 아들이 어떻게! 기다려봐! 어이 앞에 내가! 개가부장적이야 <웃음> 이거 뭐야? 메리제이님 몰래 나가려다 들켰어 너 왜! 너 어디가! 불량소년! 너 허락해줘! 나 그럼 나 가출할 거야 편지만 전 해줘 다시 돌게안돼 내가 그 남자애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야 잠깐만 이러다가 뭔데? 얘 뭔데? 팀이 너는 뭔데? 얘 막.. 예라니 언니한테! 러니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잘생겨가지고! 사과만 하게 사과만! 훌라당 넘어가가지고! 이러다가 어. 나 제대로 사과 못 해가지고 화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그럼 엎어버리면 어떡하려 그래? <웃음> 힘이 세긴 해! 그래! 베리제이 한번 그 전화기 해줘! 알았어! 어 잠깐만 이거.. 어, 집에 있는 다 들고 가는 거 아니겠지? 너이 씨.. 아빠한테 너 진짜 너 음식물에 손 건드리기만 했어 봐 아주.. 어? 어. 어. 야! 너 처맞고 왔잖아 너! 아니 이거 불량 소녀와 손잡고 걷는 모습 봐가지고 화나고 싸웠네 아 내가 봤을 때 저쪽은 중상이야 아가씨가 그는 큰 강도패거리에 두목을 제압하려 했고 그러면은 어차피 어... 아픈에 보내자 그래 내가 갔다 올게 너 아... 이번에 그몸 풀었으니까 <웃음> 그렇지 몸제대 풀었으니까 어몸 제대로 풀었으니까 이제 그거 알지? 이렇게 손깊스하면더더 어... 더, 더 세지는 거댐프시 음, 음, 이거. 뱀프쉬롤로 어, 아, <웃음> 어. 해가지고 어 뱀프쉬롤로 해가지고 어, 기부스로 해야지. 그냥 박살내고 와 어. 그렇지 칼날치기 깊은 우정을 가지고 어, 칼날치기 봐 <웃음> 신속하게 동료들을 모았고 아 구출 성공했어 아 성공했어 오케이 좋았다 그는 강도 두목과에서 손 하나를 <웃음> 잃었다고? 아 그래? 어아 이거 근데 상처 방치하면 안 되는데 아빠 빨리 와야 되는데 어 닦아야 돼 어? 어? 눈소리났다 눈소리 아빠! <웃음> 아직 몰라 어 왔네? 어귀 아파 어, <웃음> 야 이거 지금 식량 하나에 물두 개, 물두 개. 와. 야, 이거 카드 밖에 있고. 카드 왜 가져간 거야? 아, 카드 왜 가져간 거야? 아빠 카드에서 물 따왔어. <웃음> <웃음> 근데 밑장을 빼다가 카드를 뺏겼어. <웃음> 근데 문제가 있잖아. 어. 이 딸래미가 얼굴에 정신 팔려가지고 남자애한테 사과하러 갔다가 남자애 그 불량 소녀랑 손 잡고 있는 거 보고 그 불량 소녀랑 싸우다가 팔다 젖었어. 아니야, 불량 불을 도졌어. 어떻게 됐어 우리 딸? 우리 딸 봐봐 어떻게 생겼어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닫혔어. <웃음> 아 걔네 죽었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탱크? 열쇠를 한번 써보자 여기서. 자물쇠 써볼까? 자물쇠가 연관이 없잖아. 탱크 자물쇠 여는 거지? 이거 그냥 맨몸으로 가면 가만... 안 돼? 아니 뭐 사실 자물쇠 뭐쓸데가뭐 있겠어? 어 그니까. 러 우리 집을 잠그는데 오. 쓰겠지. 우리.. 도끼도 있고 너도 있잖아. <웃음> <웃음> 맞네 맞네 맞네. 인간도 인간도끼. 잡을쇠 딱 들고. <웃음> 어. 로클로 어, 어, 이렇게.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그리고 텅빈 근거는 잡을쇠를 잠깐 잠가... <웃음> 다시 열지 못해. 아, 어쨌든 잡을쇠 썼네. 잘했네. 어. <웃음> 어. 우리 차에 기관총을 장착했대. 뭔 소리야? 어. 나 손전등 하나만 줘 봐. 손전등? 난 어둠이 싫어. <웃음> 아, 야맹증 있어? <웃음> 어. 아니. 어둠이 무서워. 햇빛 있을 때만 좀 돌아다녀. 아니, 아니. 손전등 줘봐. 아이 옆에 내가 손전등 줘봐. <웃음> 손전등? 손전등 맡겨봐 한번. 한 마디로 라디오, 라디오 가져올 거야? 어 라디오. 네, 가지고, 나도 카드 맡겨봐. 가져갔으니까 어, 맡겨봐, 맡겨봐.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어 맡겨봐. 우리 어, 와이프가 어. 또 이렇게 또 어, 맡겨봐. 손기술이 좋아. 응 맞지 맞지. 손전등만 있으면은 누님의 가족이야 다. 이건 또. 손기술이 <웃음> 좋아 뭐. 고론베이어 <웃음> 어, 배한 사람이 찾왔다 팔이 정말 열력이었다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호적으로 진행이 어려워졌다 하소연을 보급품이 절실하대 물만 물이.. 만 물이, 물이 많으니까 물만 줄까? 어. 하나만 어차피 하나만 더 어. 많네 물만 주자 물좀 드셔 그래 우리 어, 어. 물이 많잖아 맞아 물 줘도 돼 우리 물 아빠가 많이 가져왔어 불쌍해서였는지 아니면 강도놈들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준다니 아쉽 아그 아, 사람 우리 지켜준대 좋아 물.. 어 좋다 음. 수프 한 캔이랑 가방 안에 있는 거랑 바꾸자 어, 뭐소리고 해보잖아. 해보자. 예, 아빠가 나가서 카드 도박 해보니까 할만한 것같아 오늘 아빠 어. 운이 좋아. 아, 무슨 운칠기삼이잖아. 운칠기삼. 어, 맞죠, 맞죠. 뭐야 어, 무슨, 그리고 저 고양이. 뭐야? 고양이랑 맞꾼 거야 지금 쟤도 밥 먹니? 고양이. 비상식량, 비상식량. 아, <웃음> 비상식량. 나비탕, 나비탕. <웃음> 어, 나비탕 나비탕. 나비탕 나비탕. 나비탕. 뭐해? 아, 여러분 저 고양이 키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웃음> 나비가 <웃음> 가장 싫어하는 것 말하기 게임을 했다 족제비 같은 우리 이웃이 집에 금고를 뒀던 것이 생각이 났다 이거 아프네 보내 아, 그래 갖다 올게 아, 다쳐 오더라도 그래 내가 뒤집게 내가 뒤집게 이 싸가지 없는 동생아 아빠 보내 아니, 이거는 안되겠다 이거 동생이 너무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요? 어 이건 동생이 아니, 누나 지금 다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나나 왔는데 근데? 고통 어, 나... 고통 고통, 나 고통. 아, 아, 아, 피해 지금 묻어있어 I have a pain 아들이 옆집 그 금고 털어와 그래 아이. 아나이옆 했네면 왜둘비안 들어오는거야? 갇퇴한거야? 야 나까지 아프지? 아, 다 아프잖아! 어 카드, 카드 생겼다데어너 금고에 약을 쳤대 어아 그래 다 아프잖아 아 그냥 아프네 계속 아팠으면 됐지 아프네? 아니, <웃음> 싸가지 없겠 어 싸우지 말고 아이 괜히 다 아프네 아 어? 어 딸? 딸 어디갔어? 부상이 심하자 메리제이는 우리에게 음, 음, 음, 화를, 화를 냈다, 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실에 화가 났나 보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현대우를 참을 수 없다며 더 좋은 공공의료시설 찾자 캐나다로 떠난다 쪼쪼 잘가 캐나다 의료시설 좋은 곳이길 믿는다 아들아 딸이 나갔으니까 우리 물밥 하나씩 먹을까? 아! 저야 어 아. 우리 근데 이 옆에 내는 대체 왜안 들어오는 거야 그대체 언제 들어올 것 같은데? 여보 왜안 들어와! 어들었다 어, 야마! 야마 저거! 어? 라디오 구해왔어! 이야! 자 이쪽 좌회전하시고요. 어머 근데 나쁜 소식 있어. 왜 왜? 딸집 나갔어. <웃음> 딸아집 왜? 나갔어. 치료 안 왜? 치료 안 해줘가지고. 저 고양이네 <웃음> 새끼는 뭐야 저거? <웃음> 밥한 캔이랑 <캐리랑> 바꿨어. 고양이... <웃음> <웃음> 일단 앉아봐. 안... 앉아봐 일단. 나 앉아봐. 어. 아, 나 진짜 고양이 새끼는 뭐야? 털 알러지 있는데. <웃음> 아! 수프! 와! 수프 구해왔네! 아 역시 요트 화물칸에서! 와! 야 물도, 아, 물도 말... 와! 라디오! 야! 역시 우리 와이프! 아니 근데 따로... <웃음> 쟤는 왜 저래? 최외 질병이야! 얘 아까 그 옆집 금고 털다가 <웃음> 내가 그것도 그거 그냥 그 누나한테 하려 그랬는데 굳이 <웃음> 나를 또 시켜가지고 어어 누나 아팠잖아! <웃음> 이거 다치지 않을까? 이거 안 다칠까 이거? 이게 안 다칠까? 남자들이 왜 일찍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다가 죽이는 거 아니야? 아자. <웃음> 아이 아니 뭐야? <웃음> 했어? 남자들이 왜 일찍 죽는 줄 알아, 여보? 죽은 거 아니야? 어, 어아다 다쳤잖아. 에휴. 에이... <웃음> 하지 말랬잖아. 아 이거 또 내가 한번 활약해 볼까? 오케이. 오케이. 손전등. 손전등? 아 근데 저거 바꾸자. 저핑 바꾸자. 아 그래. 아이 저거를... 내가 다쳤으니까 내가 갖다 볼까? 뭐 도현이가 총알이랑 아 총알을 왜? 아, 총알이 그아 손전등에 안 돼. 손전등에 안돼! 아아 아니, 근데, 근데 총이 어차피 고장나긴 했어. 물은 많긴 한데 우리 많은데 그냥 하지 말까? 잠깐 봐 봐. 물얼마지 얼마나 있는지 봐. 네 통이나 있어. 왜 괜히 두 통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 집이 어, 있는데. 어. 아빠또와 가지고 막 이럴 수 있어. 어? 또 똑똑똑. 뭐야? 잠깐 근데 물한물 하나 왜 없어졌냐? 어? 이거 내가 갔다 올게 이거 애가... 서바이벌 가이드도 읽었고 어. 그래 갔다 와라 아픈 애가 갔다 올게 우리 해야 돼요 우리 꼭 나가야 해 과부가 되어버려 어 뭐야 왜안 와? 얘 어디 가? 황야로 나갔어? 아 그래 어, 신호가 막 오는데? 어? 돌연변이 친구들이 푸른색 점프 수트? 워터칩을 거래 거래해 몰라 이제 다 걸어야 돼 식량으로 줘 식량으로 바꿔 줘 저기 뒤에 저승사자들 왔다, 어, 왔다. 아들레미 아들레미 빨리 와 아들레미 어, 빨리 빨리 살아야 돼 아이고 얘어떡 하냐 이 상태가 다쳤어 하어어 어, 어, 어, 어. 해야지 주변에 강도단이 근데 있는데 어 해야지 엄마 의약품 의약품 들고 와 엄마 의약품 손전등 의약품 들고 와? 아, 나 미치겠네. 많이 아파나 미치겠네 나 근데 엇갈려서 나만 못 가는 거 아니냐? 나 아, 너무 궁금한데? <웃음> 어! <웃음> 어 블루랜스 지상으로 올라갔다. <웃음> 올라갔다! 오케이! 나 봐봐! 어 아직.. 아씨 저 사람들 없어서 그냥 먹는 건데.. 씨. 어! 아! 뒤졌다! <웃음> 강도 왔다.. <웃음> 강도 왔 뒤.. 뒤졌.. 뒤졌다! 잘 느끼겠네.. 강도 <웃음> 어? <웃음> 왔어? <웃음> 강산재 털렸다더털렸어 야, 뭐야? 어! 우와, 야 이거 처음. 어! 우와, 우와 강도 왔어. 어머. 나만 내가 나갈 거야. 야 이거 처음. 우와 대박이다. 우와. <웃음> 야 진짜 강도가 왔어. 이 뒤성수 이거 시이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거저 봐봐. 뭐 뭐가 클릭이 안 돼? 여기 해도 되겠지.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중무장 강도당이 방공호를 공격해왔다. 열심히 아 연습해서 자비를 구걸해야 돼 이제 와야 이거 엔딩 처음 본다 그니까 러이 그러니까 엔딩 어, 처음 어. 봤어 아 이제 저거 화면 바꿔봐 리셋장이면 깜내리 이거지 나 이렇게 아. 이게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통 <웃음> 정리봉 왜 있냐고 야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언제쯤 이걸 우리가 깰수 있을까